높이 6m 30cm, 사면에 빽빽하게 새겨져 있는 1700여자의 글씨. 이 거대하고 유서 깊은 비석의 이름은 국강상 광개토 경평한 호태왕 비입니다 줄여서 광개토대왕 비라고도 하죠. 이 비석은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부왕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옛 고구려 수도였던 국내성 자리, 현재 중국의 길림성에 있습니다. 1500년 이상 된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비문이지만 발견된 지는 120여 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과거에도 이 비문이 얼마나 커보였던지 천척비라고도 불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장대한비 옆을 이성계 장군도 지나갔고 용비어창가에도 언급되었으나 금나라나 여진족의 비문일 거라고 여겨서 그 누구도 내용을 판독해 볼 생각을 못했답니다. 결국 우리의 장엄한 반만 년 역사를 중국에서 단장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문화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한 점은 다시 한번 꼬집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비문은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서해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공부거리를 주었습니다. 전체 글자 수는 1775자 글자 하나의 크기는 14에서 15cm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첩 삼아 공부하는 비문의 글씨는 대부분 3cm 내외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대자라는 걸알수 있죠? 내용은 고구려의 건국신화와 광교토대왕의 업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아주 강력한 동북아 패권을 형성한 시기인 만큼 고구려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보이는데요.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은 하늘 황제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물의 신 하백의 딸이라. 우리 민족이 천손민족임을 알리고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 국가임을 선언하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글씨체에서는 멋을 하나도 부리지 않았죠? 심지어 귀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서체의 매력, 조금 더 깊게 파헤쳐 볼까요? 우선 이것이 어떤 서체에 해당하는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서와 비슷한 감이 있긴 하지만, 전서에 비해 형태도 납작하고, 각진 필법도 종종 보이네요. 그렇다면, 전서 이후에 나온 예서와 비교해 볼까요? 예서는 삐침이나 파임에서의 굵기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포토형 비는 딱히 그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서? 해서는 쓰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글자 형태도 우상향하게 되었는데 이건 평평하죠. 그렇다고 흘려쓰는 행서나 초서도 아니므로 굳이 분별해 보자면 전서에서 예서로 넘어가는 초기의 고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는 한나라 예서보다 뒤에 쓰인 것이니 굵기 변화를 못준게 아니라 일부러 안준 거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서 전서적 피로도 내재되어 있고 행초서처럼 획을 과감하게 생략하여 간소화한 형태도 꽤 보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서체의 맛을 다양하게 품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서체인 거죠. 북극만으로 쓰는 필법을 1분필이라고 하는데 이후에 2분필, 3분필까지 나왔지만 호태왕비는 담백한 1분필을 선택했습니다. 철사줄 같고 고래심줄 같은 회개의 질을 견지했다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화장기 없는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골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진정 강한 자의 자신감으로도 보여지네요.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것은 글자의 몸매입니다. 전서처럼 길쭉하거나 늘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서처럼 잘록한 허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미워하게도 이 투박하고 못생긴 서체에는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힘이 있습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세상 때를 한 번도 묻힌 적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느껴진달까요? 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아 신라 지역에서 발견된 그릇이 있는데 그 밑면에도 광개토대왕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광개토대왕비 안에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 왜구를 물리쳤다는 내용이 누차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유물이 그 역사를 강력히 증명하고 있지요 탁본으로도 한번 볼까요? 양쪽의 낙관 협서와 대비하니 그 질박한 획과 자연의 천연적스러운 변화가 더욱 눈에 띄네요. 어쩜 이렇게 맑고 순수할까요? 이것이 바로 인위적인 것과 무의적인 것의 차이입니다. 특히 나라국자는 방금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 듯 귀엽지 않나요? 관개토대에왕할 때의 넓을 광자는 그야말로 정말 넓게도 썼습니다. 클테자는 한쪽 다리를 확 꺾어서 껑충껑충 달려가는 형세를 취하고 있네요. 글자들이 틀에 얽매이지 않고 각각 자유롭게 논일면서도 철저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마다 개성은 갖추되 선을 넘지 않는 이런 서체는 독특하지만 편안하고 자꾸 보고 싶은 매력이 느껴지지요 서예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서체 한 번쯤은 꼭 써보시길 원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 채널에서 유튜브 서예학원 초급반 수강 중이신 회원분들 현재 판 번째 진도는 모두 나갔고 이에서 기본을 밟고 계실텐데요 판번치와 예서 기초를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이 비문에 들어가시는 것도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소박하고 꿈이 없는 느낌이 한글 판번치와 닮아서 국한문 혼용을 하기에 딱 좋거든요. 그리고 여타 비보다 글자 수는 많은 편이지만 반복되는 자도 많아서 은근히 오래 걸리지 않으실 거예요. 또 서예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겉멋에 빠지기가 쉬운데 초심을 다잡기에 또 이만한 서체가 없다고 봅니다. 질박함과 순수한 형태의 이면에 탄탄한 기본기가 갖춰져야만 나오는 골법 용필의 진수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관개토대양비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요청이 많다면 저희 유튜브 서예학원 중급반에서 정식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우리 문화에 대해 깊고 알차게 준비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